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요한입니다 현아님 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눈썹과 눈 사이가 좀 좁고요 쌍꺼풀은 나쁘지 않게 이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눈 수술은 별로 권하지 않았고 이마가 조금 면적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넓지 않아서 이마 거상술을 권했고요 또 환자 본인이 눈꼬리가 좀 올라간 게 싫어서 비미티 같이 시행했고 그리고 코가 벗시다시피 굉장히 낫고 코콧도 뭉툭해서 코수술 같이 시행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눈 수술할 때 피가 조금 나서요. 결막이 좀 부종이 좀 생겼습니다. 또 간혹가다 뒤미트 하는 경우에 결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좀 흔한데요. 그럴 경우는 이제 다른 부이는 냉찜질을 해주는데요 결막 부종 같은 경우는 온찜질을 통해서 부종을 좀 감소를 빨리 시키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어, 일단은 콧대를 가장 많이 만지면 안 되고요 <웃음> 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뭐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붓기도 있고 그 모양이 끝이 아닌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했기 을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고 높이도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만져보시고 보시기도 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까지는 최대한 안 만져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정말 안 해야 되는 게 있다는데? 아 네. 어서. 담배. 그다음 술. 네 술하고 담배 중에서 어떤 거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가 가장 안 좋습니다. 담배가 <웃음>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어 가장 좋지 않고요. 이게 술을 한잔 먹고 끝내시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원래는 좋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잔이 먹게 되면 습관적으로 코를 만질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면 결국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 달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얼굴이 그 눈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눈이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마 거상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콧대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뚜렷해졌을 겁니다.